안녕하세요. 별이 다이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영천 5일장 구경을 가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한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귀한 것들 다 보실 수 있답니다. 함께 가 보실까요? 여러 가지 조선 출소들을 조금씩 조금씩 들고 나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그거지 바다 소리 있으신 분들은 좀 낫겠고 바로설도 없이 계시는 분들은 이 빗속에서 어떻게, 아, 보통 일이 아니네. <목소리> 어, 송이하는 아저씨 글 쓰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글을 쓰고 계신답니다. 아, 정말 멋쟁이네. 예, 좋습니다. 와 <웃음> 1kg 2만원예 1kg에 2만원 토종 미꾸라지. 아~ 다 찍었어요 예. 아~ 감사합니다. 예. 일부러 찍으라고 담아서 어제 네, 네, 네, 보여주셨답니다. 아~ 영천장에서 미꾸라지. 요즘 어 신기하다. 이거는 요즘 얼마예요 2만 원? 2만 원? 와. 야 번데기네. 영천장에서 번데기를 봤답니다. 어릴 때 길에서 많이 사서 먹던 번데기 참 귀하죠.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었던 번데기. 영천장에는 번데기도 있네요. 암석하지만 산아 예아 진짜 신기하다 네 예, 그리고 먹는 사람이 그거는 좋다잖아 고하 올해 올해 이제 개학 와성 와 이렇게 큰 와성 처음 봤다 진짜 와성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이 년생 작년 이때 모종 해놨다가 뭐 소리야 제가요? 이스 아, 나도 비가 와서 농사가 이렇게 됐었구나 아매아 다구 이렇게 온지 커벨트에 오시더라고요 나오셨는데 진짜로 오늘 비가 와가 우야와 부자시네. 대구에도 죽도 있고. 네, <웃음> 네. 아 그러시다. 14,000원, 15,000원.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사이가 더 옵니다. 이거는 수납적이 없어요. 그거는 만 얼마를 하셨어요? 15,000원, 1 4 0 0 0원 어. 음, 두 개는 두 개도 하나도 있었고뒤집어도 음,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, 아래 위가 전부 고르다고이야기를 있었는데. 이 아. 이렇게. 음. 음. 음.